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그 유튜브 이름이 무엇인가요? 어, 우짜 TV 앨범입니다. 공간사랑 기말고사 그런 거 준비해야 될게 살짝 많기도 하고 목표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이루려고 공부를 해야 돼가지고 시간이 형이랑 안 맞아서 그래서 좀 떠나, 잠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 목표 이루려고 하는 거랑 그리고 또 이제 제 쉬는 타임에 뭐 하는 거랑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일상 패턴을 하고 있었어요 요즘에 근데 시간이 남는 때가 그래도 좀 있어서 그래서 형이랑 같이 유튜브 영상도 찍고, 같이 좀 재밌게 다시 만나서 놀자면 그런 의미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. <목소리> 형이랑 같이 어뭐 하는 거 찍는 거랑, 레고 같은 거를 또 스톱모션 만들거나 아니면 만드는 과정, 그거를 해가지고 또, 그거를 이용해서 찍을 것입니다. 함께 재밌게 놀것 같습니다. 재밌게 영상 찍겠습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그 우짜TV 유튜브에서 이름이 무엇인가요? 아 뭉치라고 합니다 아 약간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지도 없지 감 있는데 거기서 제가 또 고등학교를 갔 시못 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적을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어, 약간 리듬게임이나 아니면은 뭐 게임 같은 거를 좀 줄어야 했고요 네. 갑자기 돌아가고 싶다는 느낌이 들어가요 아 네네 어 제가 딱히 주로 찍을 만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같겠죠. 네, 네. 노코멘트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네, 안녕하세요. 네. 그 우차 TV에서 유튜브 이름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나요? 저는 따로 유튜브를 하고 있고 민서라고 불러주세요. 아, 네. 우짱형이 이번에 작년에 고등학교에 들어왔는데 그때 이후로 잘안 만나게 되더라고요 아하 그때 그럼... 이후로 처음 만났습니다 아 네네 그 전에 우짜 형이 이제 고등학교 가고 그 뒤에 아마 영상? 너기미 영상을 좀 많이 찍었던 것 같습니다 우짜 형이 최근에 한동안 제가 핸드폰을, 핸드폰이 부서져서 핸드폰을 바꿨는데, 그그 그 우짜 형 전화번호를 없어졌거든요. 그때 우짜 형이 전화가 와가지고, 민서야, 오랜만에 같이 영상 한번 찍을래? 라고 전화가 오길래 바로 수락을 했습니다. 어, 혼자서 할수 있는 게 딱히 게임 말고는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우짱이 뭐 역할을 주면 뭔가 하거든 할수 있을 것같습니다 어, 일단 먼저 어, 바큐를 날릴 것 같습니다 아네네 알겠습니다 우짱영 출연은 언제죠? 아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